개미가 밥상 위에 놓인 음식을 물어가는 꿈. 친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 도둑, 괴한, 실물, 우환한 사고, 지출 등이 있다. 금으로 장식된 밥상을 누가 주어 높은 곳에 놓고 바라보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훌륭한 사업 기반, 사업성과 등을 얻고 그일에 종사하거나 과시할 일이 있게 된다. 누군가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꿈. 남에게 부탁, 청탁을 해서 도움을 받거나 자신에게 협조적인 아랫사람을 만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밥상을 차려주는 꿈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받아놓은 밥상을 발로 차버리는 꿈 신의 뜻으로 받은 제복과 식복을 밥상째 얻고 폐가 망신한다. 저절로 굴러들어온 복덩어리를 발로 차버려 족박을 찬다. 밥상 받는 꿈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을 의미하거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옴을 뜻합니다. 밥상 받는 꿈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거나 누군가를 도와 일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밥상 옆에 파란 똥이 있었던 꿈. 빚보증을 썼던 일에 사고가 생겨 빚을 걸머지게 되거나 심하게 창피당할 일이 생긴다. 밥상 위에 금사발과 금수저 한 쌍이 보이는 꿈. 부귀 국력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승진, 당선, 경사, 횡재 등의 기운이다 밥상 위에 놓인 밥과 국그릇이 동료 친구의 것보다 훨씬 커 보이는 꿈. 실제로 직장에서 동료보다도 먼저 승진하거나 지위가 올라간다. 밥상 위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꿈. 집안에서 안택고사를 지내게 된다. 종교의식, 기도, 불사 등의 헌금을 하게 된다. 밥상 위에 파리떼가 새까맣게 앉아있는 꿈. 질병, 불결한 장소, 싸움 소송, 소라 시달린 시장터, 우한 등 암시. 밥상 위에 팥나다를 놓고 계산을 하는 꿈. 어떤 사업성에 관한 수지타산을 저울질하거나 주식에 투자한 이익 배당금의 몫을 수평으로 헤아린다. 작전상 고도의 전략전술을 짠다. 밥상 차리는 꿈.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책임자로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밥상에 내 밥그릇 국그릇만 그 없는 꿈 머지않아 실직을 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밥상을 놓고 오는 꿈 집안에 근심 걱정이 생긴다. 우한, 질병, 사고, 기보 등의 불운이 생긴다. 밥상을 받았는데 밥은 없고 반찬만 즐비한꿈 무슨 일을 하든 중심에 들지 못하고 수박 겉합기 식으로 사소한 곳에만 정신을 집중하게 된다. 밥상을 사오는 꿈. 사위미 윤택해지거나 손님을 접대할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식구들은 오간대 없이 혼자 앉아있는 꿈. 집안 식구들이 풍비박산으로 뿔뿔이 터지고 혼자 고독하게 남게 된다. 독신, 실패, 폐가망신, 우한 등 불운이 닥친다. 밥상을 차려서 밥 먹는 꿈.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밥상을 차렸는데 그릇이 모두 비어있는 꿈. 진행하던 일을 결국 도중에 그만두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밥상에 국을 먹는데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꿈? 새로운 일에 만족을 못 느낀다. 정성껏 노력해가는 게 현명하다. 밥통에 밥이 없는 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고난을 겪게 됨을 의미합니다. 밥통에 있는 밥을 혼자서 다 먹는 꿈? 바라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보신탕을 밥상에 차려놓고 맛있게 먹는 꿈. 예기치 않던 질병이 발생한다. 유행성 감기. 복통, 설사, 수술, 교통사고 등의 혹독한 악기가 집안에 침범한다. 두거를 밥상 위에 올려놓고 큰절을 하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었던 것이 죄다 풀리게 된다. 고사를 지낸다. 신적인 존재로부터 밥상을 받는 꿈. 일이 꼬이고 막혀서 답답한 꿈. 좋지 않은 꿈. 여러 사람과 둥근 밥상에서 반 먹는 꿈. 일의 능률을 위해 세미나 회의 등을 열게 됨을 의미합니다. 온 식구들이 식탁이나 밥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는 꿈. 실제로 합리적인 민주가정이나 직장회의에 참석하여 의제를 놓고 심도있게 토론을 하겠다 주지총회 세미나 좌담파티 동창회 모임 등이 있다. 윗사람을 대접하려고 밥상을 차리는 꿈. 입학취식 바라던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좁쌀을 밥상 위에서 굴리는 꿈. 좁쌀 영감처럼 요것저것 저울질을 하며 손익계산을 한다. 파리떼가 밥상 위에 새까맣게 앉아있는 꿈. 각종 질병, 전염병, 이질, 디프스콜레라위장병 불결한 장소, 시비싸움, 소란 소송, 시달림, 행패, 우한 시장터, 치안, 괴한 깡패 등을 상징한다. 영업장소의 깡패들이 들어와 가진 욕을 다 퍼붓고 행패를 부린다. 밥상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